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조금 더 강한 임팩트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 동작인 바로 스파인 앵글 척추의 각도가 틀어지지 않게 잡는 방법 여기서 몸이 펴지거나 혹은 더 웅크려지지 않으면서 쓰갑때 기울어져 있던 척추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리를 더 늘리거나 혹은 내가 클럽을 던져준다든지 혹은 끌고 들어오는 레깅 동작을 강하게 해준다든지 인아우스윙을 하든지 아웃인 스윙을 하든지 어떤 스윙을 하든지 간에 이 스파인 앵글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강한 임팩트를 더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미스샷의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고 임팩트 때의 파워도 몸이 이렇게 펴지면서 임팩트가 들어갈 때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더 길게 팔로스를 뻗어줄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스파이닝글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스파이닝글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너무 빠른 속도의 골반 턴을 하기 위한 사전 동작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골반의 파워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골반의 유연성보다 더 빠른 파워로 골반을 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몸을 이렇게 차면서 펴면서 돌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몸의 턴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지만 바디 턴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지만 그만큼 스파인 앵글이 틀어지면서 컨택이 굉장히 부정확하게 나오고 혹은 컨택이 제대로 들어가더라도 몸이 펴지기 때문에 충분한 팔로스로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네 공의 방향이 혹은 임팩트 존이 굉장히 짧게 잡히기 때문에 그 힘이 100% 공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우리가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지 못하는 잘못된 동작에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내가 굉장히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몸이 펴진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다운스윙 때 웅크려주면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동작 같은 경우는 하체를 고정시켜놓고 혹은 하체를 틀어주면서 상체를 웅크리면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뒷다을치 확률이 높아져요. 지금 보시면 하체는 앵글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지만 상체가 굉장히 숙여지죠. 그에 대한 보상 동작으로 뒷땅을 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손목을 풀어가면서 굉장히 이른 임팩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컨택이 굉장히 일찍 나오게 되면서 손의 위치가 공보다 더 뒤에서 임팩트가 들어가는 네, 이런 스쿠핑 동작이 나오기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몸을 웅크리고 스윙을 하면은 함에도 거리의 손에 그리고 방향의 손에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스윙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배에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갈 때, 내 몸이 팔을 길게 뻗어주면서 회전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손목으로 코킹, 여기서 들어 올리게 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들리면서 스파인 앵글이 틀어지겠죠? 최대한 몸이 들리지 않게 손목을 이용해서 코킹을 해주신 후, 자, 이렇게 백스윙 탑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진행이 될 때, 내 배에 약간의 힘을 주면서, 약간의, 어, 없는 복근을 쥐어 짠다는 듯한 느낌으로 내 배에 약간의 힘을 주면서 다운스윙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의 높이가 변하지 않고 몸의 앵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팔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공간은 내가 던져줘도 되는 공간이고 끌고 들어와도 되는 공간이니까 이거는 내가 편할 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내 배를 이렇게 쥐어짜면서 허리턴을 같이 들어가주면 충분한 스피드를 내면서 다운스윙이 진행이 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임팩트가 나오게 되고요. 내가 배에 힘을 주면서 이걸 쥐어짜면서 클럽을 가볍게 던져주기만 한다면 훨씬 더 편안한 스윙으로 가볍게 공을 칠수 있는 이런 볼을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공을 친다면 컨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을 않게 되고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클럽을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배에 힘을 주면서 셋업 때내 손과 내 배꼽과의 간격이 가까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게 돼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팔이 내몸 앞을 굉장히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충분한 가속을 받기에도 훨씬 더 편하게 스윙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가속이 많이 왔다 보니까 빠른 스피드로 그리고 더 강한 힘으로 공을 치실 수 있게 돼요. 내가 다운스윙을 할때 혹은 백스윙을 할때 몸이 들린다거나 혹은 머리 높이가 지나치게 움직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배에 힘을 줘서 없는 복근을 좀 쥐어짠다는 듯한 네 그런 표현을 쓰지만 내 배에 힘을 주면서 최대한 앵글을 유지하면서 스윙하는 연습을 하시면 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강한 임팩트로 더먼 거리를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